차차. 근데 장학 차이가 많이 나는데. 여기 아오이의 주사니. 사칭 가시면 애누인이 있어. 아. 어, 디 있더라? 좋다. 아반떼랑 확실히 다르네. 난 이게 너무 좋아. 어, 훨씬 낫지. 솔직히 더 비싸고 가치도. 아, 너무 예쁜데? 엄청 넓어. 음. <웃음> 약간 그 아니, 아이스팩 같다는 이쪽은 똑같죠. 이쪽 모니터. 네. 그렇죠. 가격은 120만 원랑 음. 이게 엄마 이게 지금 실내라서 티가 안나는거지 흥비뚫는거 응. 안좋아? 그래 좋아, 아니, 좋아. 난. 노말 와 이거 바뀌는거 봐봐 이건 아반떼도 스포트 빨간색 스마트 레드는 안할거잖아 응 티탄 그레이를 할까? 티탄그레이? 그럼 티탄 그레이나 아, 아마존 이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게 낫지 않아? 있습니다. 아이고, 이 이뻐, 아이고, 이뻐아이가자가 이뻐. 아, 거기 왜 올라가 있어? 어? 얘 봐. 얼굴 <웃음> 어, 왜워 옆에 하얀 애가 있어. 와 옆에 하얀 애 있으니까 더워둬. <목소리> 어머 돌봐 돌지야 아이들 돌려봐. 응. 애지 중지야! 애지 중지야! 어어 <목소리> 중지가 애지를 밟고... 밟고 이렇게 지나가서. 찰칵. 찰칵. 찰칵. 찰칵. 찰칵. 찰칵. 찰칵. 찰칵. 찰 잔디밟이어 애지 잔디밟어 ㅋ ㅋ 잠깐만 수고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엽지? <웃음> 어디있어 애지지 네, p u